두 번이 확정이 아니어가지고. 어, 이러면 해야지. 아, 상대는 모드렛이 쓰는 거 아니냐고? 그런 거? 그럴 수도 있긴 해 근데 아닌가 보네. 상대도 그냥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, 와... 와... 미용이 들어간 거 같은데... 와... 미용이 진짜로 울아 근데 이거 두 번이면 죽는 거 같아. 방법이 있네. 두 번에 딱 죽어버리면... 힐이 있나? 이거 용에서뭐힐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아점마하고 음. 교환해서 킬내보자고 되나? 음. 나오면 킬? 와 미치 실력 기 이게 실력이야? 이게 대? 이게 이게 트룽? <웃음> 어 <어라? 웃음> 지는 거 아니야? 근데 어차피 손표 없어집니다. 아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. 아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치고 하죠. 아니 안 치고 해도 돼. 생각보다 비슷해서 안 치고 해도 돼. 그 맞냐고? 보면은 침묵 넣던가? 이게요 이건 맞냐 그러면? 이건? 왜이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와 이건 맞냐? 어? 꼬우면 침묵 넣던가야아아아난 침묵 넣었어 난 침묵 넣었어 난 침묵 넣었는데? 는바보야 하자. 이 야, 지렸다. 그냥, 그냥 미쳤다. 장 똘아이다. 설마 백인대장 근데 안터지 야, 이거 내자! 필각이다아씨 마음이 끝났어. 오! 미친! 존나 잘 샀어. <웃음> 뭐야, 너왜 이렇게 실력 좋아? 야, 이 말이야, 잠깐만. 나는 폭격수가 비룡 잡더라도 내, 내야지 약간 이 생각으로 됐는데. 아니, 비룡을 살리고 상대를 6대를 때려? <웃음>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해냈습니다. 답을 들려주십시오.